업으로 인식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골이 심해지면 수면무흡으로 악화되기도 하고요. 그에 따른 합병증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곳 수면건강연구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코골이 수면무흡에 대해 알아보실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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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동안 할 일이 없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혀가 좀 취하거든요. 그래서, <웃음> 넘어가면서 자꾸 숨을 막는 현상. 음. 그래서 들 막히면 코골이, 완전히 막히면 뭐? 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코골이라 불리는 이제 그런 현상입니다. 코골이가 인체에 미치는 좀 심각한 문제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숨안 쉬면 어떻게 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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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심각하죠 생각보다 코골이 수면호흡 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좀 획기적으로 칠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 공식적인 명칭은 어, 구강 삽입형 기도 확장기라고 하는 데 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저희가 신개발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든요 어, 네. 네. 한번 보실까요? 어, 네네 궁금해요 네.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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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원리입니다. 소장님. 네. 너무 간단하고 또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웃음> 아, 양압기와 수술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어... 어, 쓸수 있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수술 생각해보세요. 일단 첫째 아프죠. 아프죠. 부작용이 네.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부작용이 네. 발생해도 되돌 수 없다는 치명적인 음... 문제가 있죠. 그리고 재발 다시 살이 자라나면서 채워지기 때문에 어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오. 뭐 2, 3년이면 대부분 재발이 된다는 아. 생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양압기는 인공호흡기인데 인공호흡기를 달고 코 군다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자라라면은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 보완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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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자랑을 조금만 하자면요. 음. 어, 이게 대한민국 기술혁신대전에서 어, 수술과 양압기의 대체치료 기술혁신으로 인정받아서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은 그런 대단한 제품입니다. 혹시 음, 지금 말씀 주신 바이오가드 말고 또 수면에 네.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들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어, 어, 네. 어, 바이오가드는 혀가 기도를 막아서 생기는 기도 협착을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어, 또 숨길에 또 문제가 있는 곳이 바로 코입니다. 코가 막혀서 생기는 경우에는 바이오가되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코막힘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을 또 개발한 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어,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 거고요. 또요거는코뼈가 쉬거나 콧구멍이 좁아서 이게 숨이 잘안 쉬어지는 사람들 위해서 개발한 제품이 있죠 네, 그래서 네. 요거는 어, 되게 간단해요 여기 있는 소료 혈이라는 혈자리를 자극해서 음, 코의 기혈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코가 제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어, 생긴거는 되게 귀엽지만 네. 효과는 어, 고객의 말을 들으면 어, 비염계의 전설 어, 그리고 어, 우리 청풍 소장님 노벨상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수십 년된 비염이 이걸로 해결이 됐다는 어, 네. 게 자기는 너무나 놀랬대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비염 환자거든요. 겉보기는 전혀 아닌데요 어, 그렇긴 한데 네. 사실 제가 실제로 비염 때문에 잠자는 것도 힘든 경우들도 있어요. 아, 그러면 네.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그어한게 예. 해볼까요? 소로혈은 네. 이 코끝에 있고요. 네.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네. 침을 넣기도 되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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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점점 어, 좋아집니다. 어떻게 숨을 좀 크게 들이마셔볼까요? 음. 하... 혀색이 좋아지나요? <웃음> 음. 그렇게 매직은 아닙니다. 이제 네. 꾸준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음. 네. 네, 확실히 꼈을 때 코가 좀 시원해지는 그 분명한 음. 청량감은 좀 느껴집니다. 네, 요거는 어, 그때 우리나라에서 코엑스에서 그전 세계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모인 학술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게 나가서 또 굉장히 전 세계 이비인후과사들의 어 찬사를 받았던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코로 숨을 잘 쉬게 해주는 어... 역할을 하는 건데요 요거는 네, 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있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이 가벼운 탄력으로 코 안에 밸브를 열어주는 거예요 어... 네. 코가 참 작으시군요 네 제가 코코아 네. 목이 좀 작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음... 숨이 잘안쉬어주시는데요 음, 아. 숨이 확늘어나죠어 일단 처음에 착용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뭔가 착용했다는 라 느낌은 있는데요 근데 코 모양 전체를 잡아줘서 그런지 어, 기도 확보는 훨씬 더잘 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좀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바이오가드를 봤고요 코로끼는 코로로 또 클릭을 동그란 모양의 코클링 이렇게 네. 보여주셨어요. 네. 혹시 이것 이외에도 저희가 소개받을 만한 제품이 또 있을까요? 네. 아, 숨을 잘 쉬기 위해서는 이 기도 이쪽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코각도 숨을 잘쉴수 있어야 되죠. 음, 그렇죠. 또 하나 남아있는 게 바로 목입니다. 어... 목이 편안해야 숨이 잘 쉬어지고 그리고 목의 각도에 따라서 숨 쉬는 게 달라지거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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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이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이게 머리 받침 주머니. 네. 네. 그걸로 이제 높이를 조절해서 맞출 거고요. 이 높이도 목 높이도 맞춰줘야 돼요. 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물을 넣고 빼고 하면서 음. 자기한테 딱 맞는 높이를 맞춰야 돼요. 이거는 그런 소재, 메밀 껍질은 아니지만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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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개의 끝판왕 <웃음> <웃음> 정말 그 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베개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음. 막상 각도를 재서 체험해보고 나니까 오, 확실히 베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좀 많이 누러왔을 뭐, 때 부담이 저, 줄어드는 느낌? 그게 있네요 확실히 편안했어요 그렇죠 어, 지금까지 신발을 맞지 않는 걸 신고 있다가 나한테 꼭 맞는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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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베개도 마찬가지로 뱉는지 안 뱉는지 모를 정도가 되어야 정말 나한테 맞는 베개예요 그래서 베개를 안베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베개가 안 맞으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높은 베개 낮은 베개?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베개 그게 진짜 좋은 베개입니다 편안한 잠 상쾌한 아침 모두가 바라시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을 좋은 잠으로 초대할 꿀잠 삼총사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보시면 어떨까요? 스스로의 질병을 관찰하고 치료한다고 하는 셀프케어 시대 꿀잠 삼총사와 함께했습니다.